언니가 건을 공개하고 나서 언니가 살아온 영상을 보니까 언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니 가족을 위해 최대한 벌어다 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맞다면 진짜 윤댕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었어요 아픈 거 처음에 이제 알고 되게 못 받아들여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 1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사람은 뭐 어차피 죽으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도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 뭐 이런 거라 진짜 그런 그때 그런 걸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게 무감각해졌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많이 죽으면은 뭐 엄마도 그런데 이제 건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두 사람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이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 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몇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아는 지인이 점을 보러 가 가지고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딱 보더니 너는 왜 시한부처럼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내가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난 이미 인정했고 그래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진 않았어. 그 말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왈칵 났어. 그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걱정하지 마, 너명 길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당의 한마디긴 했지만 그두 마디를 듣고 진짜 뭔가 뒤통수를 딱 때려 맞는 듯한 기분이었어 나는 그때 나에 대한 생각은 안 했거든 왜냐면 나는 그냥 돈 버는 목적밖에 없었어 돈만 많이 벌고 죽으면 끝이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아 그래? 그러면 좀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이제 우선순위를 나한테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단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살아오면서 내가 우선순위에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도 내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그냥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에 대한 생각을 했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뭐 가고 싶은 거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안 했었어 근데 이제는 1순위에 1순위 내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만신창인데 막 돌보니까 나는 점점 정말 갈수록 더 쇠약해지고 더 아파지고 더 피폐해지고 그랬던 거지. 나는 남을 이렇게 챙길 여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내 살과 피를 다 갈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저도 아직 제가 우선이고 싶은데 요즘 자꾸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위해 살기를 바래서 고민했는데 아이가 있어도 내가 먼저 해도 된다는 걸 들으니까 조금 위로돼요. 그치. 그러니까 아이는 물론 사랑하고 아이한테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걸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다 참고 아이만을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 아이한테도 큰 부담이 될수 있어. 내가 아이를 낳아서 얘를 이제 독립적인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키웠어. 그럼 내가 이제 얘한테 어떤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얘는 또 다른 한 명의 인격체고. 정말 얘를 이제 존중하고 얘가 앞으로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뭔가 내 소유물처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다 걸어서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뭔가 그런 감정이 생기면 안돼그래서 저는 내 삶도 잘 유지하면서 건우도 좀 챙기면서 둘다 건강한 선에서 잘 맞추려고 해요. 왜 그거 있잖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이 산소통이 내려오잖아요. 어린애랑 엄마랑 탔으면은 애가 막 숨을 막 이렇게 못 쉬고 세요 나는 숨을 모셔도막 해줘야 될것 같지만 엄마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끼고 아이한테 끼워주는 게 훨씬 더 생존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국에 살아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실컷 이렇게 산소 마스크 껴주고, 그러나서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본인들을 좀더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